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저는 지금 여수에 있는 무슬목 해변에 나와있고요 이제 트래블러 연우의 드라이브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트라이브라고 부르게 됐고 그래서 오늘 첫번째 목적지인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인데요 지금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굉장히 새벽이네요. 릴링하는 그렇죠? 어, 것 같죠? 어. <웃음> 아, 봅시다. 음.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 11시 도착이네? 네. 중간에 자도 괜찮아요. 배토치... 배토치킨벌 전 치즈스틱 치즈스틱... 아 혹시 먹을 줄 아시네 정면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아니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것저 음. 어맛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보는 거추천합다 이할줄안는구나 음. 맥도날드 베토디에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 음. 차이예요? 그건 약간 음. 그냥 기본 그냥 고기만 나는 패티에. 음. 소스 맛이 엄청 세잖아요 응. 얘는 약간 야채 그러니까 생야채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응. 뭔가 좀더 그냥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버거맛이 많이 나는 응. 근데, 버, 근데 소스도 그냥 대충 쓴게 아니라 소스도 되게 잘 맞는 거 같아 그렇게 음음 응. 응. 맛있다. 응. 나 그러니까 뭔가 시고도 맛있다. <웃음> 훈제 향 같은 게잘 느껴져. 응. 응. 한입 드셔보실? 아니요. 다른 거 먹어야 되겠지. 아 오케이. <웃음> 아, 확실하네. 응. 그딱 전략적인 그 계획이. 응. 용량은 정해져 있고. 응. 응. 응. 응. 근데 채소들 이제 하나 하나 뭔가. 다 사서 가자. 내일 식감 좋고 음. 약간... 냉수마차를 하나 봐요 얘네는 탱글탱글해. 음. <웃음> 보통 맥주까지 썰어서 넣은 거면 얘네 찬물에 들어갔다 넣은 거지. 약간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네. 음. 그래서 더 식감이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음. 음. 바닷가에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이거 보고만 해서 약간 힐링되는 기분 아시죠? 약간 이 물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음. 오 옷도 그러면 앞에 그냥 찍고 들어오는 거라서이아에 오면 임팩트가 없니다 아, 코래차안 보여. 야. 어, 네네나 우리 잘 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해서, 거렇다 해서, 고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웃음> <웃음> 와우 뭔가 형사 같아요 <웃음> 예다라가못담서 아쉬울 뿐 근데 사람이 없어서 좀 여유를 더 느낄 수 있어요? 저 새들은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 삼태각시티 에가저고 어. 너무 밤와 어, 좋다 평화롭다 어, 진짜,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여기만 네. 보세요. <웃음>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인느낌? 음. 천천히 려 천천히 인내심을 고 어, 노리면 되 <웃음> 오우 스 신난다 신난다 발사 준비 지금 딱루로딩루루겠지안 루루 루루 루만루이루다 루루 다쳤다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루루 간다 간다 루루 이게 네. 오늘의 제일 크나큰 액트랙션. 무슨 이상한거에 <웃음> <왜> 소리 지르고, <웃음> <왜> 소리 지르고 <웃음> 있어. 근데 밤이라서 이렇게 막 엄청 무섭진 않다, 그죠? 네. 온다 온다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어 근데 요거 요즘에 불안켜 주나? 어, 이게 불안 저거 저거는 불켜 주는데 얘는 불안켜 주는 것 같은데. 원래 불안켜 주나? 모르겠어. 까비 원래 그 뭐지 그불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이쪽 이쪽. 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봐봐요 그죠 훨씬 그렇게 보이잖아 딴딴딴나일부 반찬도 안건드렸다는 거. 아 그런 거예요? 응먹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이제 이제 지금 11시고요.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고 아까 이제 저녁을 먹고 출발해서 이제 이제 회, 이분 편집자님 집 앞까지 왔는데 다른 것보다 그냥 딱 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음. 잘 쉬고 쉬고 오고 싶은 음. 그런 계획대로 잘돼 가지고 네만족스러웠고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좋은 데 네. 좋은 게, 알찬 계획이랑 또 준비물들로 해가지고 다뭐 기회가 되면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와! 퇴근이 <웃음>